창밖에 보고 있네 음 멋지? 네. 망고 태규 나와 네 거실에 태그 있어요 태규야 추루 짜게 해서 하면 너가 순이를 줘 순이야 추루 먹자 밥할라고 태규야 아이고 왜 이래 순이 추루는 줄 알게 이 불러듯이 딱 이렇게 불러 얘아제 예. 어, 먹을 줄 아나 봐이 그렇지 어. 가져와봐 아, 저쪽 신발장 저쪽 보기보면 있어 핀팍한거 <웃음> 아너 여기 아는구나 어세개 여기 어, 어, 그래. 아는구나 아, 아, 이리와 봐봐 바로 개를 가져왔네 아이구 아이무어아 알겠어 이리와 얘들아 이리와 아, 이리 아무 o 게 불러야 알아서 오겠지. 아니야, 불러야지 불러? 그래! 너 I 해 o 려면 know if y o 니 can't 먼저 t it. I don't know if 다 o u can't get it. I don't know 순어 아유 벌써 술어 술을... 술을... 술을... 술을... 술을... 아, 아... 순이 일로 술어 먹자 순이 일로 올라 여기 한입 주고 올라가라 그해야지어 올라 올라 올라 일로 순이야 일로 올라가자 아니 잠시만 기다려봐 순이야 일로 일로 일로 순이 순이 순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애기들 때문에 그래 어너 아니야 너 내려가 <웃음> 지이 네가 쫓가야 되겠다, 지로 오래, 야 아, 려 기다려 가빙벌이라잘 물렸을 어. 아. 리 하면 비비으로이아저씨라잘 몰라서 그래. 아, 음, 몰라. 어, 다 먹었어? 에. 다 짜주면 돼. 다 했나? 아니야, 더해 줘. 다는데 맞아, 거기까지 하면 돼. 아, 나섰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 뭐야 어오야 들어오 들어 출어 먹자 망고 불 오빠 부른다 불러 망고 좀망고부터 어, 먹을까 그러면 망고야 주로 응. 먹자 망고야 트리. 흘린다 시리. 조심해 아, 어, 입에 갖다 대 어, 어. 어, 망고야 빠 빨리 아, 먹으니까 구나 알겠어 아, 망고야 아, 아, 기다려 사례를 지켜 망보! m b 야 m a 야 b o 먹자. m b o Mambo, Mambo, Mambo, 짜 a m b o Mambo, Mambo, Mambo, m a m b 서 주고 우리 아들 a m 가 이렇게 m 음. 어... o 여기... <웃음> <웃음> 살짝 뒤로 뺏은 다음에 조금 짜서 또 주고 이렇게 음. 고 무섭지? 오 어. 어, 그냥 생존 본능히 아니지 이건 맛있는 거니까. 아이, 아이, 소토우지 채워볼래? 안 그거. 되게... 네가 좋아한 모찌 한번더줘 오른쪽에. 하나 여, 더 있지 않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오늘은 오빠가 와서 너네 두 개씩 먹을 아, 수 있다. 씨, 두 개는 아니... 하나 먹자. 여기, 여기. 이건 아니... 절대로 밥이 될 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아, 아가 어디 갔어? 모찌야, 아 어디갔어? 모찌야 모찌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저고러고있는다 끝났는지 모찌야. 끝났는지 알아지금아 컷도 안 좋아가지고 끝난 줄 알았네 어 빨리 모찌 입에다 좀 넣어줘 모찌야 어. 어 오빠가 키가 커가지고 일어나기가 힘들다 야 모찌야 너 둘러봐 모찌 지금 모찌야 모찌 기다려 좀봐 엘라 쟤 지금 끝났는지 알아? 알았어 알겠어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어. 아 망고 아, 너도 오는구나 그럼 이 이거 나무라. 이거 나무려이 이거 이나무으이나 이거 나무라. 이거 나무라. 이거 나와 이거 나어 이거 나무이이제나무이이 이거 막안달려 되고 내어 아빠가 좋으면 달게 되고. 성수 때문에 환장 파티인데 완전히. 어. 얌전하네. 어 응. 기다리잖아, 애들이다. 응. 아, 그만. 어, 공아가 제대로 못 준다는 걸 알아. 니 그만. 그만해 이제. 너 그만해. 이너 그만 먹어. 너들 그만 먹어. <웃음> 너무 편해한다, 태규. 어? 아니, 뭐야 전에. 망고 그렇게 하면은 너 부산지에서 너 응. 큰일나 너 왜? 부산지에서 누굴 좋아하는데요? <웃음> 망고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망고 옆에 있어요? 어 있어 하지만 저는 이제 못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응. 아, <웃음> <웃음> 음. 어휴 빨리 한번더 달래 망고 어. 체리 나도 짜줄게 체리 발깨 소리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벤스 <웃음> 마지막은 <웃음> 누구 줄까? 체리 먹어, 체리. 망고! 하나로나눠줘 g o Bango. Bango. Bango. Bango. 오빠야가 o Bango. Bango. Bango. Bango. Bango. 더 a n g o 다 a n g o Bango. Bango. Bango. 이 a n g o Bango. Bango. b a 자 g o b a n 망고 네. 바로 가네. 어이구. 어이. 아니 먹자마자 망고 갔어 그냥. 너가 제일 먹탐이 좀 많구나. 대리가. 먹탐. 응. 네. 어. 대리도 족발 먹을 거야? 네. 아빠 야식 드실래요?